직급 도전 그렇게 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 안 되더라도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1분 스피치라도 하고 소감 얘기하고 끝내세요. 그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끝에 해결 방안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하는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옵션이에요. 근데 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마이크로는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느냐. 앞으로 센터에서 재고를 갖고 있는 거를 갖다 실사를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운영에 참여한다? 그러면 센터 허락을 안 내주든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그 지금 세세마 플랜 이거 4월 15일 16일서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게 돼서 저는 제가 작년 말서부터 이게 발표하면서부터 제가 굉장히 공부돼서 제가 굉장히 이, 이, 이런 책도 만들면서 제가 굉장히 이쪽으로 공부돼서 이게 몰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아, 또새책 만들어서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아주 줌 미팅 시대에 그보안레 거를 다보완해서 그렇게 나가서 그거 집필을 하나 그거 다시 어그냥새 책을 쓰는 게 낫지 어 그거를 또줌 미팅 시대에 그거를 이렇게 그것또 군데군데 마, 맞춰서 넣어서 그두배 분량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게 책 그냥 새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어려웠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차고 굉장히 바쁘게 희망차게 활동을 했어요. 또 저의 또 앞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 그동안에 좀 여러분들한테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리 이게 사적방송이고 유튜브라는 이런 어,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 어차피 저도 나름대로 저의 그 유튜브에 공감대를 느끼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건 팬덤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시대에서 메타버스 시대로 가는 이 공감의 시대에서 상당히 공감들을 일으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도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애텀이이 생태계 내에서는 또 네트워크 생태계 내에서는 저도 일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어떤 그 공인이 됐다고 볼수 있겠죠. 팬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저책 저 만들고 뭐 하는 거 그리고 또 세세마에 대한 거를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강가하고 아, 이렇게 하는 사이에. 지금, 아 이건 이제 제가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본연의 역할, 고발의 역할도 저는, 어, 직급 도전 문화에 대한 고발의 문화를 갖다가, 아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유, 뭐, 좋은 음인지 나쁜 음인지 자당 안에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자, 자성의 의미를 본다면은 재작년서부터 해갖고 그 인터넷 재판매 부분을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발본색원 하겠다 그래갖고 뭐, 어, 또, 뭐, 임페리어께서는 무슨 뭐, 인터넷 재판매 무슨 박살 위원장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뭐, 직함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근절이 됐습니까? 네, 그동안 저도 이렇게 한 5, 6개월 동안 이쪽에 이제 제가 몰두하다 보니까 그쪽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제보가 막 들어오는데, 제가 너무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그래도, 어, 공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좀 반성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라도 이렇게 얘기해서 그 공감대를 이루는 분들이 이제는 요번서부터는 어저 혼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해서 이걸 완전 문화 시키고 발본색원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 독보속들을 어 없앨 수 없다는 아주 비장한 그 그게 된거죠 제 반성과 더불어서 저 원래 부정적인 면이 없는 분입니다 어 없는 사람입니다 제. 태생 자체도 그렇고 명랑하고 항상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냥 좋게 좋겠다고 좋게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라기도 그렇게 자랐고 그래서 그랬는데 요번 거는 좀 사안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 재작년서부터 해가지고 그 인터넷 재판매 금지한다고 해서 그때 해모임 가격이 사만 육천 원대까지 제가 확인한 거로 봤을 때뭐4만 사천 원뭐 사만 초반만 삼만 구천 원도 뭐. 그때 뭐 나온 게 있었다고 그러고 뭐 혹자는 건데 제가 확인한 것만 봤을 때 4만 4천 원대까지까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만 원 6만 원 그거 막 잡아서 자격 정지시키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그래도 제가 7만 원까지 이렇게 7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아 그러면은 그 굳이 뭐 7만 6천 5백 원에 팔아서 그렇게 하면 쟤네들도 손해보고 그러면 없어지겠다 걔네들은 어차피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독보섯들이라 예, 이문이 조금이라도 남고 그거에서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쳐보니까 그래도 남는다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뭐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그것도 일이라고 그렇게 예, 직관에는 또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그런 것도 인터넷 업자들 불러다가 그렇게 팔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 100% 그분들은 직급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직급 도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재고가 그렇게 그냥 전략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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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작년 말인가 확인하고 서올 초서부터는 제가 책 쓰고 뭐 하는 거에 에, 몰두를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사이에 슬금슬금 슬금슬금 또 내려갔고 지금 뭐 요즘 가끔 공지 뜨는데 그렇게 많이 옛날처럼 강화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장, 에, 이렇게 됐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유 마이크로사양이 진짜 모르시네 그러고 저한테 여기저기서 재벌 해갖고 아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고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이건 이제 앞으로 공론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같이 메아리를 쳐줘야지 이게 조금이라도 바르게 잡혀가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비장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저도 64세라 뭐 이렇게 잘 그런 거 인터넷 뭐 검색하고 이런 거잘 못합니다 뭐 근데 이건 너무나도 쉬운 얘기예요 그냥 네이버 들어가시든 다음 들어가시든 어디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해모임 최저가 이렇게 쳐보세요 앱솔루트 최저가치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앱솔루트 화장품 최저가 하니까 기가 막힌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떠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공교롭게도 제가 이렇게 다 뒤져봤더니 딴건 없는데 전반에 제 책에서 이거 이거 저저60 30만 PB 의미할 때 요거 지금 탑10 어, 공정이 최고 2020년 공종정이 최고 매출 제품 순위 탑10 해가지고 1등 1등의 해모임 1,754. 억 앱설루트가 9 3 8억 그다음에 아메이가 저기 그 공기청정기 필터 카트리지 그건 소모품이니까 그게 7 0구억이고 공기청정기가 6 4 3억 이게 하드웨어 이런 공, 전기 제품 같은 거를 가지고 아메이는 생필품 다단계가 이렇게 전락을 했어요. 근데 뭐그건뭐 타회사이니까 여기 할거 없고, 그다음에 오, 오류기가 또 우리 에, 에템이 더 페임이고, 6위가, 어, 친생 유산균입니다그 다음에 여기 20위권 안에 칫솔 치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어, 그건 뭐냐면은, 지금 요거는 조금 보, 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어, 제가 지금 이 방송 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어, 아주 그냥 바로 그 네이버 들어가서, 그, 최저가, 그걸 했어요. 치약이, 계단 가격 2,690원으로 최저가가 떠 있습니다. 그 10개들이가, 1개들이 기준으로 했을 때, 16,780원으로 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5,000원을 파는 건데, 이건 16,780원. 왜냐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가격은 저가고그러니까 이게 핸들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냥 그 무거운 거를 갖다가 이구 지구 여기저기 해갖고 또뭐 어느 창고로 갔다 놓으려면 또 그쪽 창고로 또가야 되잖아요. 대신에 이거는 바코드 지우고 이런 일은 필요 없죠. 그래갖고, 지금 16,780원의 최저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최저가 뒤지는, 최저가 뒤지고 이런 거를 잘 하는 나이도 아니고 그런 거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한번 찾아본 거거든요. 칫솔이 한 자루에 750원의 최저가로 해서 무지 많이 판매가 들 되고 있어요. 5,750원입니다. 7,920원짜리 그한 세트가, 여덟 개들이한 세트가 5,750원을 그냥 불, 그냥 불난듯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 그 판매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요거는 그냥 가, 가장 약한 거고, 우리 제일 잘 나가는 그 해모임, 여기 1,754억을 했던 주역이고, 뭐, 부동의 1등 제품이죠. 그 행어임. 그거는 뭐, 바코드 다 검색하고 막 이러고 해야 되니까, 거포장, 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인터넷, 인터넷 최저가로, 지금, 어, 지금, 오늘 그 기준으로 해서 5만 5천 원대까지 떠 있어요. 더 뒤져보면 5만 4천 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 러니까 5만 5천 원으로, 다시, 옛날에 4만 4천 원, 4만 6천 원 이럴 때, 시작해갖고, 7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또 다시, 6, 7개월 사이에 벌써 이렇게 해갖고, 야금야금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올라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5만 5천 원이에요. 이게 이제 또 4만 원대로 또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 상태로 그냥 랩으로 둔다면. 그 다음에 그 더페임이 앱솔루트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옛날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6만 6천 원대로 떨어져 있고요. 그 유명한 앱솔루트가 13만 원대가 나와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저 전체 공정이 매출 제품 순위 탐 6위. 그 친생유산균. 요런 단품 가지고 어 그것도 유산균이 우리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제약해서안 나오는데 어디 있습니까 유산균이 그그 그 숫자로 봐도 비타민 C 다음으로는 뭐 제일 많은 이건데 친생 유산균이라는 그걸로 해서 이게 단일 매출로 5 3 6 억을 일으켰거든요. 그 그렇게 할머님처럼 비싸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싸지도 않은 넉달치를그 오만 이천 원을 파는데 인터넷 최저가로 지금 4만 사천 원에 나와 있어. 또, 박스로 소포장으로 하는 거는 최저가가 만천 원도 아니고 만 칠백 원까지 내려가 있어. 해머인 같은 경우에는, 어, 거포장 있음. 아주 거포장 없음. 해가지고 냈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 그렇게 조직적으로 물건을 갖다 대량으로 그렇게 해갖고 그냥 완전히 그거를 목표로 물건을 거기에 직급을 맞춰가지고 그냥 직급수당 다 받아먹고 후원수당 다 받아먹고 그러고 나서 또 빼가지고 현찰 돌리고 그돈 현찰 그건 현찰이거든요 뭐 여러분들 잘아는 쿠팡이나 그런 네네 엔쇼핑이나 이런 데서 돈을 직접 바로 결제 하겠어요 대기업인데 횡포 심하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들의 물량을 갖다 수집해서 갖다 주는 중간에 밴더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밴더들은 현찰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후려쳐서 칫솔, 칫솔이 칫솔 ,900, 3,900원에 넘어간 됩니다 전 시간에도, 전 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딱반격에 가져가갖고, 그 가격에 파니까 걔네도 얼마나 수수료 7, 8% 내고, 얼마나, 그런 애들이 다 베스트셀러, 뭐, 퍼셀러, 이런,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격이 또, 또 7만원대까지 가까스로,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차피 이런 그 비상식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물건. 이걸 법으로 건다 그러면 제대로 걷는데 법사위에서 그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법에 관련된 법을 갖다 개정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바코드 지우는 거를 또 그걸, 그걸 또 하는 거를 다 잡아내고 뭐 이거 여러가지 그걸 해갖고 지금 7만원 대까지 올려놨더니 불과 6,7개월 만에 이렇게 또 떨어져 갖고 이제 4만원 대까지 이제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저희처럼 토드락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뭐 시스템을 하든 안하든 그냥 시스템, 그 직급 도전이란 것도 지들은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적극적으로 나서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될까요? 소위에서 간택당한 그룹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파레토의 20대 80이론 그대로 먹힙니다. 진성 회원들 중에서 약 20%에 해당되는 분들이 소위에서 간택받은 사람들, 그 그룹에서 내가 무슨 로얄 그룹이니, 무슨 그룹이니, 그래가면서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에, 얘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아니, 회장님은, 저, 한몇년 전에 100억 기부하더니, 요번에 또 뭐, 어, 1년 전인가 또 120억을 기부했지 않습니까? 미혼모. 요번에는 결식아동. 그냥 사회 최약, 약자들. 어떻게 부모 잘못 만나고 환경이 그래갖고 걔네들이 그런 거지.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뭐매스컴은 크게 보도도 안 되면서도 12억도 아니고 120억을 이렇게 그냥 좋은 일을 그냥 티안 나게 그렇게 하시는데 이미꾼역에서 지금 도둑놈들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 처음 오는 사람한테 아 판매사는 가봐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판매사 한두 번 가본 사람 중에 천만 원빚안 줬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가니까 자기네들이 이런데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보면 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다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 유통기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천만원 그냥 무슨 천만원이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들이지만 판매사 가면 200만원 받는데 아, 한두 번 그러다가 뭐 천만원 비쳤다는 얘기를 그냥 누구나 다그 쉽게 돼요. 500도 아니야다 천만원이래. 그러니까 그거 사기쳤죠? 사기친 거지. 사람들 이용한 거지. 회장님이 그 매번 우리 저기 퇴그의터 미국 모든 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있지않습니까 우리 사원 사원에서 뭐라고 얘기 하셨어요 항상 그건 아주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는 소중히 여기면 뜻이 뭐냐면은 저같이 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뜻풀이가 뭐예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얘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단으로 이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p b 의 의미도 잘 모르고 어줍잖은 사람들을 갖다 꼬셔가지고 그렇게 가서 가서 그거 사기 또 옆에서 들놀이한 사람들 있죠 바람잡이 그2 0 안에 드는 그, 그 사람들 그 협잡한 거지 그래놓고 그러고 나서 그 그거 돌려가지고 그거를 갖다 이 인터넷에 판매해서 또 삽시간에 또 (2만 원을) 낮춰놨어요 그럼 우리 같이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저, 원래가 우리가 정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기 8만4천원에 압 박스 팔고 또 30만6천원에 네 박스 팔고 뭐야? 바가지 씌운 거야? 이 소리를 또 듣게 생겼다는 얘기 또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당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씌운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그래서 아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막 열이 막 뻗치는 거예요 저도 뭐 아무리 옹건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는 사람들 그돈가드 한도도 없는 사람들 또 사기 쳐가지고 그것도 집단으로 협잡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급도전 시켜갖고그 사람들 피해시켜 그 다음에 그거 자기네들은 살겠다고 그걸 갖다가 모아, 모아놓은 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갖다, 갖다 이렇게 인터넷에 최저가로 해서 우리 전체 그 80% 해당되는 그냥 아니야 나는 늦게 가더라도 나는 양식껏 나는 그냥 내능력껏살 거야 그러고 하는 사람들 뭐 시스템 열심히 하겠다고 밤낮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 그 사람들 꿈을 아삭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간들 족속들은 아주 그냥 발본 색원에서 진짜 그야말로 자장하네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이크로 저 혼자만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그거를 방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비겁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게 처음 나와서 이걸 하니까 욕 제가 3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뭐뭐 베레벨 뭐 문자에 뭐에 뭐 되게 웃겨요. 그거는 워낙에 잘못된 거가 명약과 나온 건데 표출하듯이 않은 거기 때문에 전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금도 눈 하나 그까짓거 가지고 깜짝도 안합니다 그런 그 도끼는 있어요. 제 일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해서 손해도 많이 본 적이 요원이 세 번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이니깐 한건 아니 그래놓고 저한테 사람들이 얘기하는게 어이 마이크로는 뭐뭐정의해서도뭐뭐 뭐 어떤 분들은 선한 영향력 용기 있는 사람 뭐 이렇게들 얘기해 주는데 그래 요 거기다 어디 소속된 데 있는데 다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거지 혼자서 독, 독고다이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그런 뜻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지금 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은 여러분들이 실제 그 직접 나는 단한 하나라도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서 팔거나 그런 직거리 생각해 본 적도 없거니와 그것도 물건을 갖다 그냥 막 트럭 단위로 그냥 막 이런식으로 한건 꿈에도 꾼적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 줘야 됩니다 직급 도전 시스템 그 그것도 시스템 같지 않은 그 그것 시스템이라고 그 사기를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창하는 정통 시스템을 갖다가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옵션이에요. 애터미를 완전히 아주 그냥 골마 터지게 만드는 이 문화가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활발 타오르고 있거든요. 이걸 왜저 혼자서 읽고 떠들어야 되냐. 자,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거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마이크로가 마이크로인 이유는 그냥 떠들어서 그냥 고발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는 어떡하라는 얘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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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일수록 돈이 더 인색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해본 사람만이 그 느낌을 압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저 밑에서는 도둑놈들, 사기꾼들, 협착꾼들을 갖다가 아주 양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뭣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그 꿈을 다 사가고 거기다가 또 천만 원씩 미치게 만들고 가뜩이나 서민들인데. 그랬죠? 그래놓고 지들은 그렇게 해서 물건과 기마 있으면서 그거 제거 내가 처리해 줄게 내지는 또 아니면 자기네들 그거 또 초보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봐야 자기네들 또 그거 나중에 비밀이 새 나가고 이럴 이럴 것 같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비밀도 아닌데 그것도 한다고 또 지들끼리 그냥 왕창 잡아놓은 거 직급이 오래가면 저 위로 가면 갈수록 잡는 그릇 규모도 더 커지니까 내것 처리하기 힘들어 죽건데 뭔 내가 저 밑에 세일즈 마스터 한번간 사람 거 내가 또 처, 처리해 줘야 돼 또, 또, 또 괜히 비밀 또 세면 또 골짜프고 하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안한팎으로 앞에 있는 어리숙한 사람들은 사기치고 이용하지 말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그렇게 사운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아, 회장님 앞에서는 우리 회장님 최고야 그러고 그짓거리하고 사기치고 사람들 피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자기 살겠다고 그거를 해갖고 인터넷에 똥깔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전체 터미하는 사람을 전부 욕을 먹여요. 욕을 매기는 정도가 아니죠 반품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래서 그러면 마이크로는 그럼 뭐냐 예 저는 분명히 해결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자 바코드를 지운다고 그랬더니 바코드를 지워서 그걸 또 피한다고 소포장 단위로 팔질 않나 뭐 겉포장이 있음 겉포장 없음 뭐 이렇게 갖고 아주 저도 그, 그것도 요즘 단속이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도 그게 좀 약해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7만원까지, 7만원대까지 상회했던그 가격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가격이, 아, 월, 원래가, 네트워크 가격은 정가거든요. 정가. 우리가 10원 한장 거기다가 붙여서 파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시, 저기, 7만 6천 5백원, 그래, 30만 6천 원에 나누기 네트 갖고 7만 6천 5백원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진을 붙여요. 1, 2만 원을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판매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방판하고 전혀 구분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데거든요메커니즘 자체가 틀리다고요 파보면 은 그랬더니 얘네들이 아 해모임이 막혀 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걔네들끼리 용어가 그렇답니다 이사람막 개발을 해 아주 개발들 했대요 그래서 개발을 해갖고 뭐 치약 칫솔 방값으로 후려쳐 갖고 치약 칫솔로 이제는 막뭐 <웃음> 아주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마케터 무슨 생산 마케터라고 그, 저, 다품종 소울 아트로 아주,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 개발까지 해서, 아, 그러면은 해머잉이 막혀있으면 친생 유산균도 많이 나가잖아? 뭐 나가잖아? 그래갖고 지금 더 저변이 확대되고 앉아있습니다. 지금. 근데 왜이 표를 보여드리냐면,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거, 많이 먹는 거, 여기 랭킹 순위에 들어있는 거로 올려놔야 인터넷에서 나가고 수수료는 어차피 이랬거나 저랬거나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많이 파는 거 해야 규모의 경제면에서 자기네들이 이득이 더 많은 거거든요. 손해가 덜 난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득을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는 핫 아이템만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마이크로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어, 했으면 좋겠느냐. 예. 저는 요번에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단속을 하고, 그리고 뭐 바코드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래도 안다면 직원들 많은데, 그 직원들 아무리 뭐 자율, 한다고 그도 그걸 맡은 부서, 부서장들이나 부서 부서원들이 이거 여기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회사에서 할수 있는 거는 센터, 윤리강령, 뭐 등등등 내장 네, 네다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앞으로 센터에서 재고를 갖고 있는 거를 갖다 실사를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운영에 참여한다 그것도 아니걸요? 그러면 센터 허락을 안 내주든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왜 센터에 그렇게 많아요? 10년 동안 센터를 운영하신 모 국장님께서 이번에 센터 놓고 나서 지금 속이 이렇게 편합니다. 코로나 이긴 터널을 갔다가 다 지나면서까지도 그냥 그거를 유지하고 왔는데, 인제 털어냈대요. 다행히 그분은 인터넷을 잘 못하는 분이라, 왜? 나이가 저보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는 그런 거를 못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재고풀풀 넘쳐. 예? 그러고 맨날 오는 사람들 그뒤치다까리해줘 그러니까 아유 그냥 진절머리가 나서그만 뒀대요 그러면서 딴 센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무슨 센터가 무슨 이익단체라고 교육하라는 교육은 안 시키고 센터와 센터에 우리가 지금 비비큐 치킨 같은 치킨 경쟁하는 데들이에요 센터와 센터 사이에 여기에 중간에 껴 가지고 센터 허가를 받아 가지고 4 k 로 무슨 뭐 반경내로 들어와야 돼 거기가 유동인구가 제일 많고 해서 이쪽 저쪽 유입인구 다 빼갖고 유인행이라 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서 피받아갖고 센터 피받아 놓고 우리 35% 마진에서 6% 센터 피까지다 받아먹어요 그 사람들이 1300명이 넘는 데입니다 센터장이 그러니까 는 그쪽에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지금 아, 일단 개괄적인 얘기만 하는데 센터 실사 들어가라 실사 들어가서 왜 이렇게 많은 재고를 갖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아우 그래요 그럼 잽싸게 또딴 데로 옮겨 놓고 아니면 집에다 갖다 놓든 뭐또 어디 창고로 얻어서 갖다 놓든 그게 다 비용이고 그리고 그게 구찬음을 주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독버섯이라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적정 되고 대구, 적정 대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인터넷 판매로 다 하는 거지 그걸 이고 지구가 그거 하는 게 아닌데 센터에 지금 1300개 센터래요. 저는 이, 이게 저 코로나 사태가 일고 가서 센터가 청계 한참 밑으로 줄어들 거라고 제가 제가 오산을 했어요. 제가 오류 하나 빗나간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 중에 아 역시 센터가 그거의 온상이구나. 전기능을 하라고 만드는 들어 센터가 받아 먹고 6%까지 다 받아서 35%를 다 받아 먹고 그걸 또 돌려서 팔아서 또 현금 챙기고 그걸로 또 직급도전 때리고 큰소리치고 왕따시키고 그런 인간들이 우리 지금 센터장인들이에요. 센터에 가서 재고가, 어, 이게 뭔데 뭐 이렇게 재고를 많이 사나? 어? 그 우리 같은 아무리 동동한입장에 있는 우리가 그거를 조사할,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는 할수 있어요. 윤리강령에도 어긋날 뿐더러 여러 가지가 다 걸려있거든요. 그거 자체 내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그거를 또그 많은 거를 옮겨놔야 돼요. 해모임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것도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물류비용이 뭐하면 손해가 나요. 그런 식으로 구창케 만들어서라도 그거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들이 손해가 나야 됩니다. 손해가 나야지 이게 근절이 돼요.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돈이 되면 돈이 되고 그게 직급 도전 수단의 자금이 돼요. 그러면 게그은그 사람들은 독버섯같이 죽어도 안 없었습니다. 자, 오늘 어, 요거를 솔루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센터의 지금 실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